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아이치로크 QQ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제주국제공항에나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저번에 똑같이 동동마이단 중국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사는 동동마이단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요 제주도 관련된 여행 관련 질문을 중국 관광객들에게 질문하고요 3개 이상 맞추신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마이단 어떤 여행객들이 왔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가시죠! 주먹 봐. 야, 아오 미아오. 미아오. 아 야, 아네아니요아니요아오미아미아이미 중골 엄아오 미아오. 미아오. 미아안될아같아오 미아오. 것같오 미아오. 미아오. 아오 셀러카. 아, 만약에 문제 세 개를 맞추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제주에서 도 가장 많이 지배, 재배하는 과일은 자, 1번 사과, 2번 배, 3번 포도, 4번 귤. First, f i r s 야, 한번 더 한번 보 자, 한번 더. 자, 3번. 사과, 귤, 오렌지. 오렌지, 예스, 예스. 두 번째 문제입다두 번째. 다음 중 제주도 관련된 특산품이 아닌 것은 1번, 귤, 2번, 오메기떡, 3번, 사과, 4번, 감귤, 애플. 애플. 3번 맞습니다. 오. 다음 중 제주도에 속해 있지 않은 섬이 아닌 것은, 속해 있는 섬이 아닌 것은, 1번, 우도, 2번, 마라도, 3번, 거제도, 4번, 가파도. 음. Number 2. Number 3. a There's a uh, l o Okay, we will give a present for you. Okay, uh, do you like drink? <웃음> okay, <웃음> okay, one more, one more, one t h i one t e i n Okay, okay, okay, t h a t r o s t h a t r o 주지 a <웃음> 아, 미안해, a 리 w 리 j 아, 이 s 치 아, 오케이, 오케이, 문제 세개내겠습니다자 보시면은 대한민국 수도는 넘버 2, 서울, 서울. 정답입니다.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서 o to the h o u s 자제주 going to go to the 번 o u 이 3번? 청도? 4번? 하하 yeah. <웃음> 아니! 한국 분이시죠? Yeah. <웃음> 아니 한국 분께서 도와주셔서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And I didn't know more about 제주도 아, ah, but you want, more, you want to learn more of that? Yes yeah. Yeah. Okay, we will give you some present for you <웃음> 선물하나 드리도록 하시면 선물다 Thank you for helping us yeah. Have a nice trip 아! 제주도에서 나는 제주도 향초입니다, 향초 Okay 한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o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 제주도 대표 소주로 알맞은 것은 1번 한라산 출발. 2번 샤미슬 3번 좋은데이 4번 처음처럼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엔지 엔지 한번더아 그다음에 2번 엔지 3에서 아 드시고 드세요. 아아 이거. 자, 한라산, 어, 아 한라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처음처럼. 정답문요 한라산. 아! 못 참지 않는 가장큰 섬으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섬의 이름은 1번 마라도 2번 거제도 3번 제주도 4번 울릉도 정람분이요? 제주도! 예예예예예예예예 yeah! 제주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아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한라산 한라산 소식 쪽으로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즈요 yeah! Thank you for having us. 야!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 여행 오신 중국 관광객들과 함께 만나보았고요. 동동마이단 동동이 직접 사는 컨텐츠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 관광객들에게 제주도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동마이단 자, 여러분! 가져가세요. f 리 e e Whoo! Press t p r e s t 동봉아이 o aí você tem o bong, você 이 m a i say 동동, you say 마이 a okay? 마이 t u 이 o m 마이 s camelo, ok? q u u d m